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가요, 어, 새우, 새우 넣고, 동그랑땡을할 거예요. 붙인 게. 머리 뚝 따고, 껍데기 벗기면 돼. 꽁 누르면 쏙 빠져요. 이거 그리고, 이거 머리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게 키토산이잖아요. 아까우니까 털을 이렇게 수염을딱 이렇게 자르고 이게 휘쳐서 냉동실에다 보관했다가 된장찌개 끓일 때 이게 넣으니까 시원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세요. 휘쳐왔어요. 잘게 다져가지고 다 썰어서 이렇게 좀 다져줄게요. 먼저 일단 밑간을 좀 할게요. 소금 좀 치고 어, 짜지 않을 정도로. 고추도 조금 쳐주고 참기름 아 꽃은 내 많이 난다 여기다요 이거 청양고추 조금 홍고추 조금 부추 어? 저기 당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이거 이거 팽입버서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진가루 음, 대니까 물을 조금만 찾을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했습니다 계란 두 개만 깨면 될것 같아요 아니 나 혼자 하니까 심심하네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면은 더심심하는데 어? 외로워요 <웃음> 그래도 아들이 더더 더 나은가 봐 <웃음> 이거 밀가루 묻힐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띄어서 계란에 도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치면 돼요 이렇게 해요 그냥 묻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 뒤집어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내가 뒤집으면서 해야 돼나 혼자 하니까 노래 한잔 해볼까? 칠갑산노래불 부르라 그랬는데 내가 못 불렀네 <웃음> 탱글탱글하니 만나게 생겼어라잉 다 붙였어요 조금씩 소랑으로 하니까 좋네 딱 맞았네 딱 맞았어 나도 몰래 딱 맞았네 이렇게 새우 동그랑땡을 했어라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해구요잉 구독과 저의 조금 부탁하여 조금 찍어주쇼 빠이바이 냐 해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사랑 그리 많아. 포기마다 눈물 씻는 누나. 포도머니 두고 지집 가던 날 질갑산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소리만 어린 가슴속을 태웠소 아이고 우리 아들 없이 나 혼자 하니까 너널 한자로 불러 부렸어 <웃음> 그러니까 조금 낫네 <웃음> 마음이 <웃음>